그 때, 진여에 있을 때, 막, 사람들이 되게 자주 그랬어요. 랩몬스터 다녔다고. 뭐 주변에서도 막, 많이 그러고. 그래가지고, 그 때, 그, 그때 기억해뒀던 거 그냥, 인터뷰 때 그냥 잠깐 말한 건데, <웃음> 그 댓글에 자꾸 올라오더라고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많이 좋아요. 아. 그 제가 프로 생활하면서 t 1한 번도 못 이겨봤거든요. 지금까지? 그래가지고 좀 많이 기뻤던 것 같아요. 아니, 전날까지 몰랐는데 그냥 계속 스크린 반반하다가 그냥 그렇게 겨, 전날에 결정된 것 같고 주문하신 거는 약간 저제 위주로 좀잘 게임을 풀어가라고 주도적으로 풀어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냥 할거한거 같아요, 그냥. 뭐 딱히, 제, 네. 그냥 미드, 자꾸 그, 서포터 올라와가지고, 도틸 파이크 자꾸. 약가할게 없긴 했는데, 라인전에서. 그냥 할, 할거 네. 했다고 생각해요, 그래도. 제가 작년에 첼코 진후에서 하고, 나름 첼코 내에서는 많이 잘했는데, 좀 시즌 끝나고, 그거에 너무 취해가지고, 좀,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, 그러다가 네, 보니까 아, 솔직히 첼코는 솔직히 잘 보지도 않,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좀더 열심히 할걸 솔랭이나 뭐 그런 거좀 네. 많이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냥 연락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저는 저희가 그냥 기회 잡고 싶어서 바로 그냥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당하시고. 어.. 500 며칠 만이기도 한데 승리도 꽤 됐을 것 같은데 승리는 거의 한한 한 900일 되지 않았을까요? 아니 800일? 거의 그 정도라 그냥 자신감이 되게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만 해왔는데 저 혼자 나도 잘할 수 있을, 있을 텐데 근데 뭐 딱히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냥 저 혼자만 저를 믿고 있었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그렇죠. 그게 좀안 증명되는 안 순간인 안것안 같아서 안 되는... 앞으로 좀 자신감 더 얻고 좀더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게 그때 안 1경기 안때안좀안 실수, 실수 한두번 번번 정도 했는데 그냥, 어, 그냥 뭐안 딱히 안 그렇게 안 의미 부여하진 안안 않았고 안 그냥 아 실수했네 뭐 다음 거 하고 피드백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게임할 때는 그랬던 것 같고 게임 끝나고는 좀, 그냥, 그냥, 거의 조금 거의 아쉬워했던 거의 것 같아요. 네. 그냥 뭐것 같은데, 뭐 딱히 일기소침만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. 음, 그냥 서로 음. 좀 라인 개입이 심했어가지고, 그냥 정면 싸움한 느낌은 아니라, 오늘 경기로는 딱히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때, 진여에 있을 때, 막, 사람들이 되게 자주 그랬어요. 랩몬스터 다녔다고. 뭐 주변에서도 막 많이 그러고. 그래가지고, 그때, 그 그때 기억해 뒀던 거 그냥 말하는구나. 인터뷰 때 그냥 잠깐 말한 건데 <웃음> 그 아, 댓글에 자꾸 올라오더라고 아, 근데 저는 사실 닮은지 잘 모르겠어요 셀코때 어, 그냥 코로나 때문에 잘안 나가다가 저요, 저요. <웃음> <그냥 도산을 받은 웃음> 길렀다가 어, 그냥 그러다가 냥그 그냥 자연스럽게 기르게 어, 됐는데 묶었을 때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즌 끝나고 좀 취직 좀잘 안될 때 <웃음> 그 마인드 잡자는 마인드로 한번 그냥 밀었어요 그냥 거의 빡빡이로 밀었어요 그때 아, 근데 사실 어 그것도 있었는데 그냥 스타일로 밀려고 했는데 잘못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3밀인가? 완전 개짧게 밀어가지고 그때 약간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스타일은 이거였어요 근데 그때 빡빡이로 밀었다가 지금 좀 길러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야하롱 쓸 때는 되게 자신감도 있고 처음이었고 아마추어 시절 때 점수도 잘 올리고 해서 좀 자신감도 있고 그냥 그랬는데 그냥 점점 닉네임 바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점점 이렇게 하락세다 보니까 그냥 자신감 다시 찾고 싶어서 초심 찾고 싶어서 그냥 그래서 믿고는 했어요 어 그때보다 많이 둘다 성장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음, 뭐별 생각은 없습니다 <웃음> 그건, 뭐, 그건 뭐 서로 그럴 것 같아요 <웃음> 오늘같이 경기력 나오면은 할만할 것 같고 어, 솔카 선수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길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좀 프로게이머 같은 마인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음, 그냥 다들 프로다워서 그냥 피드백 할 때도 서로 깔끔하게 의사소통하는 것 같아요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제가 취직을 못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자기 반성을 좀 뼈저리게 해서 좀 다시 그런 면에서 좀 저한테 엄격해진 것 같아요 좀더좀 좀 간절해진 것 같아요 저 그냥 다 이겨보고 싶어요 못 이겨본 팀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<웃음> 딱히 뭐 상명 정하지는 않고 응,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음, 어, 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하고 간절해진 것 같아서 바뀌어진 모습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.